네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음, 카톡에서 <웃음> 채팅을 하다가 누가 그 위안부 타결 어떻게 된 건가요? 하고 물어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문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. 그래서 어, 제 생각에는 이 평소에 이슈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신문을 읽다고 그걸, 그걸 이해할 정도로 잘 정리가 되 있는가, 정리가 안되 있다. 이거를 어, <웃음>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으라는 얘기 들어서 어 한번 시험을 해 보기 위해서 어 동영이 찍습니다 자 위안부 타결이라고 검색을 해요 이렇게 막 떠들어 대고 있으니까 맨 처음 위키백과가 나옵니다 스킵하고 그 다음에 나무 위키가 나와요 스킵할게요 허핑턴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해결지였다고 발표했다 어쩌고 저쩌고 인정했다 등등 처음이라고 하네요 총리가 문제 총리가 사죄를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하고 합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고 이거 뭐 어차피 읽어봤지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알 리가 있으니까 그 맥락을 알아야지 어, 한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고 한쪽에서 또 주장하는 건 뭐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거는 각각 체계에서 이제 주장한 거죠.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라고 했고, 일부는 두 쪽에서는 이제 비판을 했고 한 쪽에서는 어, 뭐 따르겠다 이분은 뭐지 주장을 했다고 요 설거한다고? 아니 소녀상은 왜 아니 끝난거야 기사가? 아니 위... <웃음> 위안부 협상하고 소녀상하고 <웃음> 같은 주제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거지 도대체 <웃음> 자 <웃음> 그리고 이제 전문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보고 내가 아니 그러면 일본 측 입장이 수용된 건지 그리고 아니면은 한국 정부 입장은 관계 없죠. 한국 정부가 아니라 그 뭐냐 그 일본 정부와 이제 그 대립된 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기사는 어, 전문이 나와서 도움이 되지만 여기 이제 키,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뭐 책임을 통감한다 깊은 사죄 어쩌고 근데 이 표현들이 이제 성과라고 볼수 있는 표현들인지 항상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있는 표현들이 그대로 유지된 건지 알 수가 없죠 평소에 이슈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한국 일본 노조가 어, 저기 운영권을 가져간 이후 노조가 어, 상당히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죠. 아뭐 이게 뭐야? 잠깐 아, 기사들 다 모아 모아놨네. 아니 근데 위환부 타격 어디 있어? 기사가다 옛날 기사인데. 기사가 없는 것 같네요 아직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? 왜 기사가 없지? 이거를 다 읽어보면 맥락을 파악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근데 어쨌든 없고 아 저거는 토픽 페이지였나 조선일보 자아 이걸 읽을 필요가 있을까 아, 합의했습니다 등등등등등등 등등, 등등. 관계자? 아 우리 정부 관계자 그래서 정부 측은 당연히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계속 소상철철 논란이 이오오네 어쨌든 아니 설마 댓글을 보면서 내 입장을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지않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링크가, 걸려 있었어요, 링크가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. 어디지? 예, 여기. 연합뉴스. 여기. 뉴스 그리고 이밑이건 뭐지 연합뉴스 이것도 연합뉴스 나눠 여기. 여이 여기. 이기 여기. 여기. 여기. 여아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요 여기. 여 나눔. 근데 나눔의 집이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지 이슈 관심 없으면 또 모르는 거죠. 어쨌든 어느 측에서는 이거는 안 좋은 거다라고 비판했어요. 잠깐, 이건 2015년 12월 28일이잖아. 아니 잠깐. <웃음> 이거 나 <다> 2015년 기사인데? <웃음> 아, 아, 조선일보.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벌써부터 워낙. 이 뉴스가 최신 기, 뉴스라서 지금 아직 새 기사들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네요. 잠깐만, 얘도, 얘도 15년, 얘도 15년. 2016년 기사가 없는 것 같은데? 지금도 최근 이슈가 아니고 작년 얘기를 하는 걸까요? 생각해보니까 이 타결은 12월에 다 끝난 거지? 그럼 이게, 이게 기사가 맞구나. 오케이.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<웃음> 비판했고 이분도 비판하셨고 관심이 없어도 할머니가 위안부였다는 것은 뭐 대략 맥락으로 알수 있죠. 뭐 네, 뭐 나오니까 그렇게. 그리고 이분은 또 어, 비판의 입장이 없는 것 같고 이건, 이건 광고지. 아 무슨 기사 가 이렇게? <웃음> 아니 기사 내용은 어디 있어 도대체? 다 사진만 있는 거요? 그리고 제목이 있고. 그렇습니다. 아. 어... 2016년 8월 8일 아 최근에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네 헷갈리는 점은 지금 이 타결이 사실 2015년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사에 쭉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그후로 추가적인 타겟이 뭐가 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이걸 보고는 좀 힘들고 어 여기도 안 나오고 그럼 아까 한국일보 에 그거는 좀잘정리돼있나 날짜가 안 잡혀서 판단하기 힘드네요 언제 꺼냐 7월 27일 합의 결 이후로 여러 가지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. 어... 애매하네요. 최신 뉴스가 아니라서 어... 지금. 당시 그때의 요점은 무엇이었는지 또잘 정리 안되 있지만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정부측에 주장하는 쟁점, 그러니까 정부측에 주장하는 건 뭐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 의 입장은 뭐고 그리고 일본 정부와 대리가가 세운 책의 입장은 뭐고 그리고 그세 입장 사이의 주요 쟁점 무엇인지 정리가 전혀 안돼 있죠 당연히 당연히 맨날 맨날 쓰는 거니까 그런 게 정리가 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,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그 12월 때문에 그런 건지 설마 그때 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긴 겠죠 그거 외에 다른 논란거리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논란거리가 무엇인지 위안부 타결이라 키워드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아주 힘드네요 재단 얘기 나왔고 철거 얘기 나왔고 철거는 12월 기사였지 여러가지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재단이 제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단 얘기인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기사를 통해서 이슈를 파악하는 거에는 어, 여러가지 어려움이것 같습니다. 일단 그 어떤 기사도 그러니까 기사 중에 1%, 10% 미만이 기존까지 나왔던 정, 내용들을 정리해서 쟁점 정리를 하는 성격의 기사가 아주 적죠 그리고 그 기사가 검색 결과 상에 나,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그, 그런 그 정리해 주는 기사가 이렇게 어, 각 기사에서 뭐 링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문을 보면은 당연히 이걸 보면서 대략 흐름을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아무런 시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가 어느날 어 이거 뭔가 하고 관심이 생겼다 신문을 통해서,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<웃음> 신문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매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걸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해요 어떻게 파악을 해 <웃음> 위키백과 잘 정리했겠죠 나무 위키 더잘 정리됐겠죠. 위키백과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. 나무 위키는 그 작성한 사람들 주관이 잔뜩 들어간 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어? 나아 잠깐 긍정론, 부정론만 이제 그 나쁜 거다, 라고 쫙 나오는 거죠. 어 그래서 어떤 이슈에 겨우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겨우 관심이 생긴 사람한테 신문이나 읽어봐 라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되는 조언일지 좀 부정적이네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